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외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 MC 레이라와 함께하는 이벤트 소식 보디슬 설날을 기념하는 이벤트 소식과 더불어 또 다른 이벤트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이벤트 소식이 우리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특수지령 성수업 기간은 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광희의 성수가 부족하셨던 우리 모험가님들은 주목! 이벤트 기간 동안 특수지령에서 획득 가능한 광희의 성수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이번 기간 잘 활용해보세요. 복주머니 수집 이벤트. 기간은 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몬스터를 제압하고 획득하신 복주머니를 NPC 라피베드 마운틴에게 감정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복주머니를 사용시 화면에서 보여지는 다섯 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획득하시게 됩니다 자, 복주머니 정말 많이 많이 모아야겠죠? 세 번째 이벤트는요 설날 기념 접속 유지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자, 모험가님들 접속 유지 이벤트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최대 150분 로그인만 하고 계셔도 자동으로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벤트를 매일매일 완료를 해주시면 임무 완료 횟수에 따라 또 추가로 획득 가능한 다양한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회 달성 시 심연장비 꾸러미 20회 달성 시 아리엘리의 파편 무려 1,000개랑 또 30회 달성 시 영광의 길 입장권 3개 그리고 40회는 고대 미감적 문양각 인서 2개 45회 달성 시 차원의 수정 1개, 또 50회 달성 시, 태고 등급 장신구까지 꼭 기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시고 또 추가로 많은 보상 오드모드 받아가세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날 기념 상점 오픈! 기간은 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제목 그대로 다가오는 설날을 기념해서 이벤트 상점이 열리는데요 각종 재화를 사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품들이 우리 모험가이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면 얼른 같이 놀러 가봐요 다섯 번째 이벤트입니다 설날 핫타임 지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월 29일 토요일 00시부터 2월 2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상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설날 기념 핫타임 지원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강력한 하둠 특별지원세트와 강력한 대사막 특별지원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2월 2일 이벤트 종료일까지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사용기한은 2월 8일 오전 9시 전까지인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 여섯 번째 이벤트 소식 성장의 초석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 00시부터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차곡차곡 꾸준히 향상시켜주는 아이템 혼돈의 결정, 여신의 눈물, 또 흑정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검은기운 상자 중 치면으로 이루어진 출석부인데요.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출석하셔서 21일 동안 이세 가지 아이템을 모두 모두 모으시고 전투력 높여보세요. 일곱 번째 이벤트 소식, 검은기운의 습격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 00시부터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화, 목, 토, 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검은 기운의 습격이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시간대의 우편함에서 습격단 토벌 추천서를 수령해 을 주시고요. 미니백 우측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벤트 아이콘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잠식된 우두머리 상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격단 토벌 추천서는 보상 수령 시 차감이 되며 또 이벤트 진행 시간이 지나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알루스틴의 연금석 성장 지원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 0 0시부터 2월 13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일 주변 적지압을 만, 이만, 삼만회 완료하시면 돌파보급권총 천오백 개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를 세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적제압 주간 임무로 앞서 소개해드린 일일을회 1, 1 0를 완료하시면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5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를 사용시 여섯 종류의 연금석과 카프라스 흔적까지 총 일곱 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적 제압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주간 적 제압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아홉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벤트 소식이기도 한데요 우두머리 토벌 의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 00시부터 2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둠 토벌을 100회, 300회, 500회 완료해 주시면 유물 파편 150만 개, 칸 레이드 입장권 1개, 그리고 GM의 선물 상자 30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500회를 완료하시면 획득할 수 있는 이 GM의 선물 상자, 마을에서 NPC, 라피베드 마운틴에게 감정을 받으시고 이미지 속 4가지 중 1가지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획득하시게 됩니다. 해당 임무는 각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또 다음 주 이벤트까지 모두모두 모두 전해드리느라 정말 많은 이벤트를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설 연휴를 더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우리 검은상 사 모바일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모험가님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험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